간 게을르고 집에 있으면 아마 뒹굴뒹굴하라는 형국이야. 인기 있는 사주야. 어떻게 보면 인정도 많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싫으면 보지 않는 사람이이 사람이. 근데 또 자기가 좋으면 간수을를다 주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이분 앞으로 좀그뭐 결혼은 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궁금한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네. 맞세요 네. 네. 하고 싶은 건 많고 게을론 사주고 욕심은 많고 먹고 싶은도 많은 사람이다. 남보다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욕심 너무 많다, 이 사람은. 그리고 좀 다혈질이야, 성격이. 남들보다 자기 항상 앞서가야 돼. 근데 만약에 자기 앞서가서 좋으면 막 아, 기분 좋아서 이래? 안그럼 이래. 남자라도 삐지를잘 삐지는 사주야. 그러기 때문에 일일생. 에 그래도 출세한 사주다 그런다. 출세한 사주야. 이름은 나는 사주다 그러고 인기는 있는 사주야. 어떻게 보면 인정도 많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싫으면 보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내실해도 안 봐. 근데 또 자기가 좋으면 간쓸기를다 주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어, 그 정도로 저기 하고, 이 사주에 식복은 있어. 금전복은 있고, 머리는 똑똑한데 머리를 공부해보다는 딴 쪽으로, 끼 쪽으로 많이 돈다는 얘기야. 무슨 뭐 노래면 노래, 아니면 좀뭐 코미디면 코미디, 아니면 연예인 연예인,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 끼가 많은 거야. 그래서 끼를 발설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있잖아. 좀 급한 데도 있어. 차분한거같아도 급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 무조건 이게 막 잘한다 잘한다만 해면막희이나 근데 못 한다 그러면 삐져고 말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작년 운해는 좋았을 건데 이 사람이. 이분 응. 이성훈은 어떻게 좀보일까이성훈은이성훈이 없지는 않은데 뭐 딱히 결혼했다 이런 건안 보이네. 왜? 결혼은 아니다 그래. 자기가 여자를 받아들일 그런 게안돼 있다 그래. 아직은 그러고 자기 이성 그런 여자를 이 사람을 조금 마치기가 힘들 것 같아. 여자가 좀, 여자가 같이 털털해야 돼. 약간 게을르고 집에 있으면 아마 딩글딩글 하라는 형국이야. 뭘 꼼꼼하게 치우고 이런, 그렇게 그런 사주가 보이진 않아. 그래서 아직 이성은 보이지 않고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고 있다 그래. 어, 이분 앞으로 좀, 그뭐 결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같은 건 지금은 아니고 올해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어, 봤을 때. 올해는 보이지 그럴까요? 않고 이 사람이 마흔 한서연 정도 되면 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안할 수도 있어.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봤을 딱히 있지 않아. 원래 지금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 아직까지. 음... 자기는 그냥 자기 하는 일을 즐기는 편이야. 남들하고는 또 이게 유대감이 좋아. 그냥 사람을 잘 새기진 않는데 새기면 그, 사람 그 사람한테 한번 삐지면 또안 보고 이런 스타일이라는 얘기지. 근데 머리는 진짜 좋은 사주야. 이 사주가. 이거, 이거 어느 정도까지 잘 될까요? 이 사람은 올해만 조금 지나면 은 앞으로는 그래도 꾸준한 편이야. 딴사람 그냥 굴복이 많은 사주는 아니다 그랬어. 자기 일을 그럼 끝까지 할수있어 약간 변화를 주고 싶어도 지 맘대로 되지 않을걸? 이렇게 가면서 조심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에 조심하는 거는 좀 남들한테 표현을 좀 숨기는 게 좋아. 얼굴이 뭐 숨기려고 이러는 걸 있잖아. 얼굴에 표현을 안 하는 게이 사람한테는 이득이라는 얘기지. 그런 거 만약에 불편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가가야 지 않아요. 이 사람이 또 성격도 막 이렇게 좋은 표정에서 까칠한 데가 있단 말이야 조금.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인상이 딱 굳어있을 때 있잖아. 그럴 땐 다가가지를 못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표정관리만 잘하면 돼. 이분 그 원래 슈퍼주니어라는 가수 그룹에 속해 있고 예능에 많이 나오시는 김희철 씨예요. 음.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하고 싶어 얘가 지금. 그리고 먹는 욕심도 많은 사주 원래 테레비는 진짜 깔끔하게 나오는데 성격이 좀 약간 그, 그것도 있잖아 결벽증도 있어. 근데 이 사주는 약간 좀 털털한 성격이거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굴복이 별로 없잖아. 뭔가가 안 터질 것 같은 또 하나가 터져버리고 또 저기한 것 같은 또 하나가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사주고 욕심이 많단 말이야. 자기 하고 싶은 게 많은 사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아직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연애를 하긴 했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다. 여자는 있었는데 여자고 그게 이렇게 떨어진 게 보여서 왜냐면 얘를 맞치는 여자가 힘들 거야. 그래서 얘가 결혼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걱정이겠지만 이 사람은 걱정이 없어. 결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자기가 마음에 들었다가도 좀 만나면 그게 아니야. 왜냐면 이 결병증이 있기 때문에 여자랑 같이 손잡고 뽕 하는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뭐. 그러기 때문에 여자를 다가오지 를 못한다는 얘기야. 앞으로도 활동을 많이 할 텐데 좀 당부해야 될점한 마디 해주세요. 크게 조심할 거는 없는데 자기 싫으면 싫은 표확 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이 사주에 먹을 복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인간의 덕도 있고 또 인간한테 또 베푸는 것도 잘해요. 내가 그러잖아. 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잘 베풀고 잘 쓴다고. 근데한번 틀어주면 안 한다고. 자기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 거잘 도와준단 말이야. 무슨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딱 멈춰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어, 부모의 덕도 있어. 부모한테 얘가 참잘그부모님이 애를 이 사람을 참잘 키운 거야. 부모님 덕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내가 안 묻게 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얼굴이 밝은데 그래도 성격이 좀 이게 있어. 응. 음.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